잉 마요링 존모는 찢어 발겨야 됩니다 라인에 당겨서 일라존으로 갑시다 일라존 이렇게 이마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너무 탄다 이거 하면 한대맞죠 맞아, 맞아야지 어, 각이야 이렇게 이마 죽어! 죽어! 죽어 이렇게 이렇게. 아예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 뭐하냐 너? 야너 뭐해! 불만 차 먹을 줄야지아 진짜 뭐하냐? 잡아! 제. 아 뭐하냐 진짜! 아아너 뭐하냐고! 아솔 소취했냐? 빼고? 저 피각인데? 아 진짜 니들 뭐아 진짜 니들 뭐하냐? 어! 어! 놀 일로와! 일로와! 너 일로와! 너리 일루와! 너 일루와! 일루와! 너 지금 채팅쳐? 이게 일라오이야! 이게 말라오이라고 인마! 이게 말라오이야! 다이아야. 너 다이아야! 너너 그렇게 가면 나한테 죽어! 왜?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죽어야지! 총봉! 끝! 총봉! 그렇지 민물이 맑아야아랫물도맑다 천천히 말해 주 오. 이 죽읍시다. 어? 잡아, 아이. 요렇게? 요렇게? e 게 o 이게 a r e You care? You care? 이 o u care? You care? You c a 거 e You c a 거 e y 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훌륭했어 잘했어 고등 노신발 어? 뭐야 쟤 어떻게, 어떻게 먹었어 쟤나 이래서 존모가 나 이래서 진짜 존모가 싫어 되도 안되는거 안 한다니까 기다렸다가 실망 끝나면 이렇게야 임마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냥 끌어주고 타워한 다음에 그리고 천천히 죽이면 돼 어렵지 않아 죽어 가는 중 가는 중 그렇지 조이야 까불어? 아니 너 뭐하냐고! 아니 얘들 진짜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스포츠카에 타면 썰루프 열어주세요 한다음그 거기서 뛰어내린다니까 저기 썰루프 좀 열어주실래요? 하고 이렇게 뛰쳐나간다니까 형 간다 임마! 형딱 간다 기다려.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다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이리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슬로. 우 끌어주고. 굼. 노랑머리 일로 와. 노랑머리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씨. 싹수 끝! 일루와 잡아, 일루와 일루와 이렇게? 이렇게 피해주고 임마! 레오나 너 뭐야? 잡아 끌어주고 자 여기서 가구잇 한번 켜주고 다 잡아줘 다 잡아! 그냥! 아니 뭐하냐고 니가 니가 그걸 왜 먹어? 와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나 무시하냐? 루 일루와 짜바이루와나마랑이야 야, 나마랑이야너저 짱비지. 너나 마랑이야. 뭐, 뭐, 뭐, 레 뭐, 뭐, 뭐, 뭐, 뭐, 주고. 펴주고 이렇게 해 임마! 이렇게! 아가비아 니들 아, 지금 뭐해? 형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해 해! 해. 해, 야, 해! 야 해! 야 해! 야 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해 그냥 해 그냥 형 믿고 해! 형 믿고 하라고 그냥! 형 믿고 해 그냥! 그래! 형 믿고 해! 형 가고 일이잖아! 어, 믿고 야 그냥. 어, 믿고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죽여. 야, 간다. 야, 죽여, 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이렇게 이렇게 아, 다 죽여, 다 죽여, 죽 죽여, 죽 죽여, 다음에 일을 두번 찍고 아앞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런 극한의 상황을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 아니, 단계에서 누누, 누누 온다! 누누 온다! 나 저만 있다! 누누야! 거기 와 노아드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 가! 야 가! 가! 야 어디야! 가! 가! 간다! 간다! 간다. 가! 야, 간다. 간다, 형 간다! 간다! 형큰 맞춰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고오공도전면 개이득, 개이득, 개이득, 야탑 갱. 야 노전멸 아이 뭐하냐 진짜 바로 죽어야지 아나 진짜 이런 접을 데리고 하니까 게임이 안 풀리지 와아바텀 뭐하? 뭐하냐 아다답 이기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도 쎄 이렇게 아 탑! 전구차전구차 전구차 진짜 아 이거 후방 가면 모른다 이렇게 잡어 뭐. 아니 궁을왜 쏴지냐고 따봉 눌렀는데 아 진짜 짜증나 진짜 따봉 눌렀다고 이렇게 잡아봐요 뭐, 노플 노플 노플 노뭐노뭐노 잠깐만! 됐어! 다했다! 얘네 다했다! 야나 다했어! 나 이거 줘! 나 이거,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라! 나 이거 줘라! 그렇지! 봤어요? 봤어? 아니 상체.. 아니 상체.. 캐리 하잖아 지금.. 어, 뭐. 형 얌전히 앉아 한숨 자 한숨 자 그럼 우리가 데려다줄게 도착지에 여기! 됐다x3 됐다, 됐다, 됐다, 해! 내가 말해줄게 봐! 해! 말해. 해! 해! 해! 해! 해! 야 이.. 이 거리 조절 그렇지! 키키 나줘 키 나줘 키 나줘 그렇지! 캐리 캐리 이렇게 야나와봐나 도와줘 나 도와줘 이렇게 형체이고 있잖아 아, 베인 11킬 뭔데? 어 되게 좋았다 불 빠졌다고 불을 좀 뻥을 쳐야 애들뭘 안해요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탄 밀어 탄 밀어야 해탄 밀어야, 밀어야 돼. 탄 밀어야 해탄밀야 돼. 아이새끼들와나 진짜 이게 이 실화냐 당연한데? 뭐야? 뭐하냐노? 아 니들 뭐하냐고 아 진짜 아. 헐쟤쿨 어, 어. 아, 몇인데 저거? 아, 빅토리아 사기야. 아 씨. 일어나일까? 딜이 1등이잖아. 딜이 1등이잖아. 아, 딜이 1등이네.